제가 생각하는 기도란 마치 이 불과 같습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모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.